왜 이렇게 못 자? 어제도 그제도 못 잤잖아. 이렇게 못 자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내 품에서 자볼래? 그래도 잠이 안 와? 음. 어제 우유 먹었는데도 효과 없었지. 그치? 음... 어떡하지? 아, 그럼 내가 책 읽어줄까? 어, 알지. 나 영화나 책 같은 거 끝부분 기억 못하잖아. 왜 그런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소설은 끝부분 때문에 이책 내용이 잊혀지지 않더라고 어때? 내가 그책 읽어줄까? 그 끝부분? 한번 들어봐 듣다가 자면 좋고 잠이 안 오면 계속 내가 책 읽어줄게 기다려봐 읽어줄게. 알았지? 오드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도 내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미워? 오드가 말했다. 미워. 내가 말했다. 이미 널 미워할 만한 이유가 신게는 있어. 단지 단지 널 사랑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할수 있으랴. 만약 모두가 아직도 당당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으로선 과연 내가. 어쨌거나 내겐 말할 필요가 없었다. 모두는 내 표정에 쓰인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 모두의 얼굴색이 바뀌고 시선이 차분해졌다. 모두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손가락 때문에 이마에 검은 얼룩이 더 많아졌다. 여전히 얼룩이 참기 어려웠다. 나는 재빨리 손을 밀어. 모두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엄지에 침을 묻혀 모두의 이마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저 잉크와 모두의 하얀 살결만을 생각하며 이마를 문질렀다. 그러나 모두는 내 손을 느끼더니 아주 조용히 있었다. 엄지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모두의 뺨으로 움직여갔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손으로 모두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모두가 눈을 감았다. 뺨이 부드러웠다. 진주와는 달랐다. 진주보다 따뜻했다. 모드가 고개를 돌려 내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입술이 부드러웠다. 잉크 얼룩이 모두의 이마에 검게 남아있었다. 결국엔 잉크일 뿐이란 생각을 했다. 모두에게 키스를 하자. 모드가 몸을 떨었다. 그러자 모두에게 키스를 해. 모두가 몸을 떨게 하는 것이 어땠는지 기억이 났다. 그리고 나 역시 몸이 떨려왔다. 나는 얼마 전까지 아팠던 사람이었다. 기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떨어져 섰다. 모두가 손을 가슴에 갖다 댔다. 아직 모두 손에 쥐어있던 종이가 이제 바닥으로 펄럭이며 떨어졌다. 나는 허리를 숙여 종이를 집어 종이에 생긴 주름을 폈다.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내가 주름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오드가 말했다. 내가 널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말들로 가득해. 봐 모드가 등불을 집어들었다. 방이 어두워지고 비는 여전히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그러나 모드는 나를 벽난로가로 데려가 앉힌 뒤 옆에 앉았다. 모드의 비단치마가 갑자기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모드는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종이를 평평하게 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글자들을 하나하나 하나 보여주기 시작했다. 어때? 이제 좀 잠이 와? 왜 좋아하냐고? 그냥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써놨다는 그 문장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래서 좋아해 <웃음> 졸린가 보다 눈이 이제 꿈뻑꿈뻑 거리다가 곧 잠들게 생겼는데 버티지 말고 이제 자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줄게 잠자고 눈 뜨고 나서도 내가 우리 자기 옆에 있을 거니까 마음 놓고 푹 자요 자기야 내가 많이 사랑해. 이 책에 나온 주인공들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사랑해. 미워해도 사랑해. 그러니까 잘자.